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동키호테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장거리사로 우리 부산에서 한6 0 k m 나 달려와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생산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로 가는 거죠? 절료로 간다는 거죠? 로 간다는 리죠 재료로 간다는 거 여, 여, 여로 간다는 거죠? 재료로 간다는 거죠? 재이로 간다는 거죠? 재료로 간다는 거죠? 재이로는 거죠? 재료로 간다는 거죠? 재료로 간다는 거죠? 재료대 간다는 거죠? 재료로 간다는 거죠? 재료로 간다는 거죠? 재료다 응? 거죠? 재뭐로 간다는 거죠? 저린배추 샀는데, 쪼매모지니 야, 그것에서. 이 배추는 바로 이 생산자가 바로 농부입니다. 농민들이 바로 농사지 갖고 우체, 여기 매듭합니다. 저린배추 어디서? 강원도. 강원도. 응. 어, 음. 시, 매 모지렛. 저거 됐습니다. 양님이 나가가지고. 주은우. 이건 얼마예요 3,000원씩. 어, 아, 3,000원씩. 배추 좋다. 맛있게생겼네 아이고. 달라고 아. 아 이큰 배추가 3천원씩 네. 우리 몇포기나 사면 됩니까? 3천0 0원 2,000원. 5 0 0 0 포기. 0 0 0원5 0 0 0 조금만 더 예. 할게, 예. 저 이제 가면 기장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아, 김장 거리, 양념 거리, 이것저것 살라고, 이제 기장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뭔게 이게, 이보는 아, 건데. 아지마 이거는 뭡믿고이거김아 김이구나 아 이름도 이름이 되게 많아 파대 는 뭘? 예 이건 물비어 아닌데 내꺼 안에는 한번대치야 됩니까? 진짜 점점 점네 이야 통대구 치 통대구가 뭐 이렇게 큰 통대구가 이건 어? 또더 더 크네 예. 네. <웃음> 안 짱이. 안해가고 저기 검장. 아 너무 많이아 아, 이게 아굽니까? <목소리도> 남다, 먼저 사과가가 혹시 맛이 들어요. 한 마리 더 주더만, 하나만. 어? 어. 아, 먼저 사과 먹어보고, 마시더만. 맛이 있어가또 어? 어? 삽니다. 어. 오늘은 비사가 이거 이 어. 하티야 굵다. 오늘은 비사가 내가 바로 말하 먼저 사과가는 거 없이 맛있더라. 아. 할매 끓이야 내가 갔나 우리가. 아. 그래가이고 오늘은 한 마리 못넣주겠다돈날로오면내 예. 오늘 은 칼치가 덜 잡혀 있구나. 예, 마소금 살살 채가 시끄가 마소금 살살 쳐가지고 예. 아, 저, 다섯 동가를 땅 아, 이어놨다가 아, 한개 하나씩 아, 네. 내 모이기는 맛있더라. 얼마나? 요거 요양쪽가가 이거? 응. 아니 아니 소금 좀쳐주세요 좀 뭐예요? 아보예. 올라가 올라래말 그래. 이거는 이게 크기 잘랐다. 샘피잖아 이거 팔다 안 하겠는데? 이큰왜이 얼마라고야? 이팔 꼬랑대기하고 대가리하고 모다가 저 땀으면 안되 와. 그거이지고이 싸다 많은 많은 예. 음, 내가 진꾼인 줄어째 알고 싸가 날로 주네. <웃음> 이거 여섯 거예요? 이거여섯 거. 정말 다 갓김치 담는 거잖아 지금 갓김치 담는 아, 기잖아 김장철이 열랍니까 우리가 우리가 찾는 건이거잖아요보 요거. 저거. 이람길에안 얼었나, 지금? 얼었나봐. 응. 빨갛어. 예, 예. 이 집이 나왔다. 저거 우 할머니들 할매, 파는 게. 왜 그래 비싸, 게는거 야, 이 집에도 뭐, 이 집에 김장에 들어가는 어, 거다 다 있네. 저거는 얼만데? 5 0 이거 한 포기. 네, 5 오, 김치 저건한 포기만 해도 <웃음> 식구 작은 집엔 아이야, 되겠다 저거는 뭐 다섯 포기만 하면 아이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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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통대구이흐다스다라 어... 사자라... 계약이 계약, 계약...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살 거는 어, 우리 살거다 샀어요. 우리 살거다 샀으면은 어, 오늘 기장 시장... 어,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자, 이 배추 한번 보세요. 참, 거의 육십리 길을 달려가지고 그 생산지에서 직접 사가 온 것이 좋긴 좋네요. 싱싱하고 다섯 포기 샀는데 이몇 몇 포기인지 보세요. 여덟 포기. 여기 역시 시, 시골 인심이 이렇게 후합니다 여덟 포기, 여덟 포기. 다섯 포기 샀는데, 아, 이게 참 우리 식구에 비해서 양이 참 많습니다 네, 이제 아, 또 맛있겠다. 지금부터 이제 간절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속도 아주 꽉 찼네. 네,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 정말 그 포기도 엄청 큽니다. 이거를 산지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사니까 이 3천원인데, 이 시장서 이거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5천원 달라 합니다. 5천원. 이거 먹어보라 이게 제일 먹었다 이거 좀 다하면 우리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먹을만큼 맛있 먹을만큼 냉겨놨다가이또 쌈으로 아, 쌈으로 먹으니까 또 맛이 좋대요 저 시퍼런잎 저거 저거는 또 저기 제껴놨다가 나중에 또 우거지 국, 뭐 우거지찌개 이런거 해 먹으면 또 좋습니다. 이제 보세요. 에이, 에이 또 좋다 아다 속이 철 야무네. 아이고, 칼이 안 들어. <웃음> 속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칼이 안. 사랑지내간다는 이런 말인가봐. 좀 배추 을잘 샀다. 응. 잘 샀어. 마침 뽑더라고. 마침 뽑고 계셨어. 야 이거 그 집에서 덤으로 많이 준건 좋은데 양이 너무 많지 않나 이거? 많이 막할라 먹지. 어쨌또또 나누는 게또 나누는 게, 또, 나누는 게 모순 모식 취미 활동이 나눔 나눔. 이야, 정말 이만 하면 참매추 오늘 멀리 가서 사가 온 보람이 있네요. 자 이를 물을 잡은 다음 적당히 이 물을 받는 이유는 소금을 녹히려고 그래, 물을봤습니다 그냥, 소금을, 그냥, 이게 왕소금인데, 이 소금도, 저, 저 목포에서 주문해온 왕소금, 양소금인데, 이거를, 그냥 슬슬 뿌리면은, 간이 골고로안 베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절이 가지고, 물에 풀어가지고, 물에 적시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물을 적당히 소금 녹을 만큼만 이렇게 잡습니다. 빈 물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적셔가지고 물을 뺀다 이렇게,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그 속속들이 속까지 다 데이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물에 녹여서 물에 이렇게 씁니다. 물에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또그 소금을 조금씩 살살 뿌려놓으면 은 이 배추 절임 끝 완료. 저 이제 기장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아, 김장거리, 양념거리 이것저것 살라고 이제 기장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뭔고,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아지만 이거는 못뭐 믿고, 이거. 김예. 김. 아, 김이구나. 파데. 아. 이거는 뭘. 예. 이건 물미어. 내야 통대구 치 통대구가 뭐 이렇게 큰 통대구가. 다. 어? 오, 또 이거는 또더 크네. 짱,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아 앙, 앙, 앙, 앙, 니까 맨날 뭐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한한 응. 아, 먼저 사가가시맛한리만 먼저 사 먹어보고, 먹어보고 맛이 있어가 어? 어, 또 삽니다 오늘은 비싸가파가다 어. 오늘은 비싸가 내가 바로 말할 먼저 사가는거의시맛더라할머끓이야 아. 내가 갔나 우리가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마이못 넣어주겠다 날예 어, 오늘 칼치가 덜 잡히 있구나. 예. 마소금 살살 채가 식그가 마소금 살살 채가지고. 예. <목소리도> 저 다섯 동가를 땅이어놨다가 한개 하나씩 내모 있기는 맛있더라. 얼마나. 요거이양또 가가야 돼. 이거. 응. <목소리도> 아니, 아니 소금 좀 쳐주지. 뭐예요. 아거예 그래 말려 그래. 이거 말아 동가 크기 잘랐다. <목소리도> 생각 고 살다 안겠고이꿈아하고요이거랑 하고 대가리하고 뭐다가 죽다면안되만 귀찮네 어, 싸다. 만 원, 만 원. 아이고, 예. 음, 내, 내 진꾼인 줄 어째 알고, 싸가 날로주네 <웃음> 이거 여섯 거에요? 요거 여섯 거. 갓김치 담는 거지. 아, 금 갓김치 담는 기잖아. 그냥 소리 열납니까? 예. 예. 우리가, 우리가 네. 찾는 건 요거잖아, 네. 요거. 요거. 이 파란 김에 안 음. 얼었나, 지금? 안 얼었습니까? 알갛고 예. 예. 아, 이 집이 나왔다. 저거 우리 할머니, 할머니들 파는데. 왜 그래 비싸, 이만. 야, 이 집에도 뭐, 뭐. 이 집에 김장에 들어가는 어, 거다 다 있네. 예쁘다. 저건 얼마인데 어. 한포기 음. 어, 김치 저건한포기만해도 <웃음> 식구 작은 집엔 아이야, 되겠다. 저거는 뭐 다섯 포기만면 식구. 야. 겠다해 이거 만만한. 아유. 잘 봐세요. 안세요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가 야, 이통대구 쭈우. 다 자다. 대고데 오늘 이제 우리 살거는다 샀어요. 아, 우리 살거다샀으면 어, 오늘 기장 시장 안내는 끝내겠습니다. 자, 이 배추 한번 보세요. 참 우리 60리 길을 달려가 가지고 그 생산지에서 직접 사가 온 것이 적힌 좋네요. 싱싱하고 다섯 포기 샀는데 이몇 포기인지 보세요. 여덟 포기. 여기 역시 시골 인심이 이렇게 후합니다. 여덟 포기. 여덟 포기. 다섯 포기 샀는데 아, 이게 참 우리 식구에 비해서 양이 참 많습니다 음. 아. 자, 이제 아, 또 맛있겠다. 지금부터 이제 간절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해. 아이고 속도 아주 꽉 찼네 에이,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야, 정말 그 포기도 엄청 큽니다 이거를 산지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사니까 이 3,000원인데 한 폭이 3,000원 이 시장서 이거 똑같은거 물어보니까 5,000원 달라니다 5,000원 이거 점 다하면 우리 식구리 너무 많으니까 먹을 만큼 맛있 먹을 만큼 냉겨놨다가이또 쌈으로 쌈으로 먹으니까 또 맛이 좋대요 저 시퍼런잎 저거 저거는 또저게 쬐껴 놨다가 나중에 또 우거지 국 뭐, 우거지찌개, 이런 거 해먹으면 또 좋습니다, 이제. 보세요. 에이, 또 좋다. 아, 또 속이 첩썩 야무네. 아이고, 칼이 안 돼. <웃음> 속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칼이 안 가람 지나간다는 이런 말인가 봐. 배추가, 아리, 뻗어야 돼. 야, 참아. 배추, 좋은 배추 오늘 잘 샀다. 응, 잘 샀어. 마침 뽑더라고. 마침 뽑고 계셔서 아, 이씨 아이고 뭐라. 야 이거 그 집에서 덤으로 많이 준건 좋은데 양이 너무 많지 않나 이거? 많으면 갈라 못지 오늘 또또 나누는 게또 나누는 게, 또, 나누는 게 모순 모순시 취미 활동이 나눔 나눔. 으쌰 소금물 이야 정말 이만하면 참 매초 오늘 멀리 가서 사가온 보람이 있네요 자, 이를, 물을 잡은 다음, <웃음> 자, 적당히, 이걸, 이 물을 받는 이유는 소금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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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적시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물을 적당히 소금 녹을 만큼만 이렇게 잡습니다. 이 물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적셔 가지고 이렇게. 물을 뺀 다음 이렇게. 소금물에 소금물에다가 이제 그 o r 들이 속까지 다 o r e 이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물에 녹여서 물에 이렇게 씁니다. e sogumore, s o g u m 금 r e 금 o g u m o r 자 배추 절임 끝 완료